혹시 뭐 근데 좀뭐 필요한 룰? 택견하고 다치고 그러면 이를 음. 못막아가고 아. 목걸이 꺼끗을 잡는다든지 아니면 상대방을 아. 쓰러뜨리고 다치게 그 못하게 뭐요 이런 장치가 있지 않나뭐무 음. 방? 지키라고요? 네 지켜야지 아니 그거는 <웃음> 택견! 무슨 내가 택견데 왜 당하나? <웃음> 아 그거, 그거 빼고는 다 유도랑 거의 비슷한 잡는 게 빠지는 순간 유도가 아니에요 <웃음> 뭐. 샀다! 이러면 보여줘야 <웃음> 아, 네. 어? 그안 되는데? 리로가이올려야그이렇게한이렇지 이렇게 는 정. 아 어, 그렇뭐 이렇게 이렇게 이렇 이렇게 이렇게 이렇게 자구나. 이렇게 이렇게 이이 <웃음> <자구나>. 이렇게, 이렇게, <웃음> 이렇게, 이렇게, 이렇게. 어, 턱이 나간다거나 이런게 아, 아, 그... 근데 뭐 이거 모르지 사람마다 찢지는것 정도 그냥. <웃음> 1라운드 따주걸기 대결에서 유도 조준도의승리로 끝났기 때문에 2라운드는 완전 태견대 유도 유도 대태견으로 해보도록 하겠습니다. 여러분. 택견 최고수 김성현 홈 유도 메달리스트 조준호 예전 믿습니다 서와라 아서 그. 섰다 그. 큰 저혁자 <웃음> <웃음> 잠깐 잠깐 잠깐! 잠깐 잠깐! 잠깐 <웃음> <웃음> 이 인간 때문에 안 보이네! 어! 이게 맞으면 허리가 나갔어 <웃음> <웃음> 진짜, 진짜로! 진짜 <웃음> 힘들어 <웃음> <웃음> <웃음> 자! 선수 가운데로 와주십쇼! 자! 계속 하겠습니다! 계속! <웃음> 어, 어, 안보여! 잠깐을 하고 있다. <웃음> 근데 뭐 밀어서 친다면서요? 아, 밀어, 밀어, 밀어, 밀어. 밀어. 계속 때리면서. <웃음> 다다다 <웃음> <다>, 이명이 <웃음> 귀를 맞았어 괜찮으세요? 이런 것도 있어요 햇견 많이 힙해졌네 햇견 많이 힙해졌네 27초 남았습니다 그래서 이제 받아줄고다 맞아줬어요 아 오케이 히 전 1점! 캐 5초! <ESCO> <fashion gibt> 5초! 굳이 다혹스러워 <웃음> <거냐? 웃음> 진짜 너무 안 보여가지고 헤드기를 바꿔가지고 프론트키가 없이 프론트키 그러니까 앞으로 차는 거 오케이 오케이, 오케이. 오케이. 앞으로 차는 거 빼고 <웃음> 네, 아 이제 분더 해드려야죠 그래 그래, 그래. 때렸으면 오케이. 그래. 오케이. 그래. <웃음> 그 이만큼 때렸으면그 정도 아 그게 아니고 이게 태권도는 거리를 띄우고 있으니까 이게 발이 보이는데 발을 보고 있자니 턱 맞을 것 같고, 이런. 대량 난감하네. <웃음> 어... 3회전. 예, 그럼 3회전 하겠습니다. 3회전. 서라! 가. 아. 자, 1분 30초. 서다! 흐! 서다! 흐! 흐! 흐! 흐!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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내가 왜 맞는지도 모르고 계속 있었어. 뭐가 뭐가 잘못된 건 알고 있는데 뭐 때문에 잘못된 거를 생각을 못하니까 탈출구를 못찾네못 잡으면 <웃음> 못 잡으면 노답이다. 유도가 확실히 붙어서 하는 운동에 좀 최적합되어 있는 운동이지 않나라는 조준호 선수가 또 맞으면서 막 들어오는 이런 근성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좀 있어서 옷깃을 잡혔을 때는 당연히 또 제가 또 불리한 상황이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. 그래서 막 발차기를 하니까 조준호수가 좀 물러나더라고요. 발차기가 하게 되니까 네. 와 힘이 좋네. 얼마 남았어요? 哇啊啊啊师兄你说在啊啊啊我 아... 아, 마지막에 내 목이 꺾였어. 내 목도 꺾였는데. <웃음> 보통 지금까지 한 대결에서 저는 붙으면 아 이제 좀 안심할 수 있거든요. 붙어도 안심을 못 하니까 너무 무서웠어요. 아 근데 잡히면 끝나. 요 잡히면 끝나네. 그냥. 아, 전 진짜 너무 놀란 게키이안 보이는데서 사각지대에서 이게 날라와가지고. 그 다음에 이제 뭐 로우킥이라든지 중단도 또안 때리시고 오로지 여기만 왜 그런지 모르겠는데 아 승부가 특히은 얼굴로 차야지만 승부를 얻아 네, 그래서 상담만 아, 찬거네 그것 때문에 근데 네. 이게 진짜 아무데나 다 때릴 수 있는 그런 실전이라고 생각했었는데 다 때리면 이게 진짜 힘주기에 따라서 실전성이 있구나 그 다음 제일 놀랐던 게 잡고 있는 이 거리에서 킥을 이렇게 올려가지고 찰수 있다라는 게 그게 진짜 무서운 거야 그 레플링한테 대항할 수 있는 발차기가 택견에 있다. 다른 킥하고 차별점 있는 것같 저희 이제 대한택견의 단체만 이런 것도 좀 스포츠 지향적으로 이렇게 활동해서 그렇지 택견 하시는 분들 중에서도 실제로 이런 거 하기 위해서도 열심히 노력하시는 분들도 있고 저, 저도 엄청 아유. 공감을 했던 부분입니다. 네. <웃음> 심판을 보면서 느낀 견해 한마디 좀 방어만 잘했으면 좀더 빨리 들어가서 좀. 좀더찍어드릴수 있지 않았을까 그런 아쉬움이 있었고 아 제가요? 예! 아제 편이에요? 아예 괜히... 누구 편이노? 아니, 아니 이거... 누구 중심 누가 사줬어 너? <웃음> 저는 너, 저는 심판, 그런... 심판으로서 심판 중립적인 입장입니다 <웃음> 이게 태권이야 <택견이야>, 이게 태권이야 <웃음> 다른 놈들 나와가지고 다 이겨먹고 나갈거 <웃음> 어, 저 태권 오늘 너무 재밌어가지고 그래서 또 다른 태권 한번 태권도 한번 보시면 아 거리가... 같이 태권도 어려운 거야. 얼, 같이 어려울까? 근데 이게 그 우리 태권도 치는 거가 또 클린치를 기가 막히게 하 거야 그 클린치를 이용해가지고 하나 다다 막집어넣기잖아할수 있어요. 아니 불러와 주세요. 어. 만약에 하기 싫으면 한명 데리고 오세요. 이 심판 너로 어때 아, 어때? 태권도. 야 하면 재밌을 거야. 이런 이런 열정, 헤기고 왔어요. 예. 자 여러분들이 이 댓글에서 가장 좀 궁금해했던 구슬 중에서 택견이랑 오늘 해보았고 여러분들이 궁금해한 더 흥미진진한 대결로 돌아오겠습니다 네. 지금까지 싸을 배우겠습니다 오늘 대결도 대박이야.